아까 와주신 실방 때 와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이걸로 대신 인사드릴게요 감사드려요 저는 조심해서 집을 가고 있거든요 걱정하신 분들 많은데 저잘 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지갑을 잃어버려 가지고 제가 좋은 공경을 잘하지 못해 보여주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고요 와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하트 먹으세요 감사해요 언니 오빠들 사랑해요 후원해준 후이오빠 제이언니 그리고 시연언니 그리고 불꽃언니 어쩌다지 그리고 준영오빠 수오빠도 고맙습니다 안녕